아, 네네. 그쵸. 제가 좀 가깝죠.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? 나 그냥 궁금해가지고요. 아, 그 제가 가까워야 몰입이 잘 돼서 가까이 세팅을 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른 사람에 비해,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1라운드때그 KT 1군 정글러로 콜업된 기도원 김민성이라고 하고요. 승리소감은 <웃음> 이대형으로 이기긴 했서 기분은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남아서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부담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있었, 있었는데 그냥 최대한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콜업 소식 들었을 땐 솔직하게 딱 와닿진 않아서 별다른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올게 왔구나 하고 즐길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진 몰랐는데 그래도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한다 만족스럽지 않았어서 10점 만점이면 한 그래도 이겼으니까 4점? 3, 4점 정도? 4점으로 하겠습니다. 그 캐니언 선수가 쓰시는 거 보고 그냥 강남온거 같아서 해보긴 했는데 어좀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기용을 하려면. 일단 그 다섯 명다 죽이고 끝날 까 보여서 약간 안도하는 느낌도 있었고 동시에 팀원들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어 그랬던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긴장되는 건 긴장의 그 농도가 다른 거 같지는 않아요. 그냥 똑같이 긴장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일군은 그 많은 관심에 쏠리니까 살짝 부담은 더 있었는데 뭐별 다른 차이는 못 느낀 것 같아요. 딱 그냥 시리에서 하던 대로. 한것 같습니다.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오프라인이면은 또 그거는 한번 해봐야, 돼, 해봐야 알것 같아서, 내 네, 근데, 온라인이라 좀 편하게 한것 같아요. 스타일은 그냥, 제가 제걸 약간 공격적이제 스타일대로 만들고 싶고, 그, 그냥, 프로로서의 롤 모델은 타잔인데, l c p 는 없어요. 실은 말할 것도 없고, 제가 그리핀에 같은, 그리핀 때 같은 팀에 있었었는데, 같이 옆에서 지내, 지내면서, 지내면서, 이 사람 이이 이 사람이 제가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고 만약에 그 베테랑 정도가 됐을 때이 사람만큼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상향 영향과 력그 프로 의식을 갖출 수있으면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롤 모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사, 공격적인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이어시 공격적인 게 아니고 물론 자릴 때도 가끔 있게 하는데 스크림도 중에 그래도 근거를 찾고. 그근거에기반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뱅급 같은 걸좀 날카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맛붙어 보고 싶은 건다 해보고 싶고 그냥 맛붙다기보다 그냥 저 자신을 좀더 갈고 닦고 싶은 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다 만나야 될 상대기 이 때문에 딱히 막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. 일단 결과 그 그거는 제제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플레이는 아쉬웠고 어떤 점이 아쉬웠냐면 어. 그냥 그 정글링 캠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두판다 있었어서 정글 캠프 차이가 났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웠고 그 LCK 꿈에 그리던 LCK의 모습은 어다 그럴 것 같은데 아마 POG 아닐까요? POG하고 그냥 첫 모습부터 잘하는 건데 하진 않네요 그리고 저한테 그 친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빠른 시즌에 급격히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로으로다 친한데 아무래도 바로 옆자리인 탑미드? 오은영이랑도라형 분위기 차이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공기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1군이 좀더 넓어서 그냥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. 그 느낌상으로. 음제 개인적인 목표는 성장에 초점이 있어서 이라운드를 이, 이 뛰면서 제가 좀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날카로운 정글 같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팀 목표는 일단 우승이겠죠. SK 첫 데뷔전 오늘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많이, 아,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력이었어서 더 열심히 형들이랑 준비해서 다음엔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